이것은 복수를 위해 저승에서 돌아온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적에게 빙의해서 서로를 죽이게 할수 있습니다. 소녀는 숨죽여 때를 기다립니다. 완벽한 일격을 날릴 순간을 말이죠. 악한적들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복수의확신이된 소녀, 그녀의 원하는 아무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는녀는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집행합니다. 그브라